이렇게 양배 졸리고 닭다리 떡도 하나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운동을 마치고 왔거든요 운동 마친 후에는 약간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춘천 성화푸드의 다혈수 양념 닭갈비입니다 이 춘천 성화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문 당일 만들어서 당일 배송 돼서 엄청 신선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바로 냉장 닭다리 넓적다리살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냉장 넓적다리살이 하루에 입고된 양만 만들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여기 보시면 밀키트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그 밀키트 만들 양만 사, 사가지고 매일매일 구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엄청 엄청 신선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떡도 있고 우동사리 같은 것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이런 소스도 더 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나주배 나주배를 엄청 많이 갈아서 넣으셔가지고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양념도 넉넉히 주셔가지고 저는 이 우동살이랑 떡 말고도 집에 있는 딸리기에뭐감자고구마 넣으면 맛있잖아요 집에 엄마가 감자랑 고구마 엄청 사놔 가지고 이거 감자랑 고구마도 넣을 거고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또양배추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양배추도좀더 넣을 거고 당면도 넣고 조랭이 떡도 넣고 한 여러 가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 가보실까요? 꼼꼼 아, 보니까 이게 춘천 성아푸드 달수 시리즈는요 양념 갈 닭갈비, 달수 간장 닭갈비, 허브솔트 닭갈비 오리 주물러 간장 오리 불고기 했는데 저는 오늘 양념 달가, 닭갈비예요 이렇게 1kg 정도 들어가 있고 고급 우동면산욱교동면 아시죠? 이거 퍼지지 않아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뻗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산욱교동면 그리고 떡도 들어가 있고 쌀떡에 쌀떡 그다음에 추가로 된 양념이 있고 양배추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게 넓적다리로 그런지 고기가 커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 되게 잘잘로 아직 안 익지도 않았는데 짜잔 엄청 많죠. 이거 반절 더러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양이 엄청 많아요. 어. 아 근데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이거 하는 내내 진짜 와 진짜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쌈이랑 같이 먹으려고 상추랑 깻잎도 준비했고 여기 구추장도 있고 단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넙적다리살을 만든 거 음? 와,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진짜 넙적다리살을 만들어서 그지 너무 부드러워요 응오 음. 양면이랑 이렇게 음! 양념이 맵지 않고 감칠맛이되도 좋아요 음. 먹지 않아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매운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양념이 지금 그 막단 양념이 아니야. 음. 배를 갈아서 넣어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에서 오는 단맛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은은한 단맛이에요. 응. 우리 엄마, 나 이렇게 차려운거 보고 또못 참고 옆에서 <웃음> 지금 같이 드시고 계세요. 어때, 엄마는? 맛있다. 담백하고, 이렇게. 요, 요, 양념 진짜, 여기는 딱 진짜 소주나 이렇게 소맥인데, 내가 이거 먹, 일을 해야 돼서. 음. 볶아 먹거 너무 맛있다. 찰떡이고요. 음. 조레기떡 같이 음. 양념이 맛있으니까 음, 다 먹고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다 볶아 먹은 건 배가 너무 차고 같고 양념 낮뒀다가 내일 아침 볶아 먹고, 먹고 운동하겠다. 음. 이게 너무 좋은 게 양념을 좀더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원하는 사리를 마음껏 넣어서 먹어도 양념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네 음. 그게 바로 센스인 것 같아 센스 올리고 청경채 양배추 진짜 맛있다. 음, 짧다. 아, 쭉 공만 넣었어요.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인적으로 싸먹는 게더 맛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끝값이 음. 좀잘못이 음. 국물을 그냥 먹어도 짜증나요. 지 음. 짬짬하게 왜 이렇게 맛있지? 욕구지 <웃음> 하고 부드럽고 음. 음. 음. 아. 네 오늘은 성아푸드의 달수 양념닭갈비를 먹어봤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빨간 음식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흘리는거지? 괜찮아요 이럴 줄 알고 내가 흰색 옷을 안 입었어 응. 이게 닭갈비가 제 입맛에 저는 원래 되게 장적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약간 담백하고 약간 심심한 게 없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어린이들 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청양고추더 썰어서 넣으시면 은좀더 매콤하고 매콤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닭다리살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 어,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보내주신 뭐사료도 있지만 집에서 라면이나 이런 거다 넣으셔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채에 남는 거다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그 소스가 괜찮다 보니까 요 야채 안 먹는, 아, 저 야채 잘안 먹는데 먹게 되더라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아,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음, 역시 운동 후에는 고기를 먹어줘야지 근육을 위해서 음. 안녕